여기는 한인네 집.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제가 한이랑 결혼해요. 자 이렇게 음.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물을 알맞게 넣고 음. 빠른 시간에 팔팔 끓여야 면이 꼬들꼬들해지는 거야. 음, 물 끓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계란 한 개를 톡. 자 됐어 먹어봐. 짜잔. 하이야 <웃음> 어때 음, 음, 맛있지? 음, <웃음> 음, 청수야. 너먹자라리구나 <웃음> 집에서도 매일 요리하니? 저한이야너 끼니 때마다 라면만 먹니? 응, 음, 간편하니까 빨래하기도 귀찮고, 잘 때도 혼자라 무섭고, 춥기도 하고 그렇지? 응 면티! 그것 봐! 잘 먹고 잘자고잘 잘 쉬어야 육상도 잘 하는 거야! 넌 세계대회 선발전도 나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편하게 지내야 돼! 응?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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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에이, 나는... 나는... 부끄부끄... 하니 너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뭐... 와들짝 느낌표! 삐질삐질... 쩜쩜쩜쩜쩜... 헐칵! 하니야! 어,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끼표느라 어, 여기 드디어 네. 너의 초청장이 나왔다! 라면이 이건네 몰라 스포 어딨어? 들 뭐야? 그날 땐다 그런 거 그냥 왠지 그 애만 생각하고 위해주고 싶은 거 그날 사춘기 이야. 선발대회 초청장이다 드디어 기회가 너에게 온 거야 이번 선발전에서 진짜 신령을 보여주자 거기서도 우승하는 거야 난할수 있어 세계대회 우승이야 우승! 엄마 오늘이 선발전 시합날이에요 오늘 이기면 호주로 가서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거래요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힘껏 달릴 거야 엄마가 지켜봐 주세요. 아니! 하니! 아니야! 우롱표? 빨리 학교 가자. 책가방 잃어주고 따라 나와. 아, 그럼요. 오늘 시험 날이라고 오빠 아빠 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저... 주신대.